안녕하세요. AWS 커뮤니티 데이 2021 딥레이서 워크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딥레이서 세션을 맡은 유정렬입니다. 당근마켓에서 SRE로 일하고 있으며 작년 AWS ML 히어로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2020년 AWS 딥레이서 챔피언십 리그 파이널리스트로 결승전에 진출했었습니다. AWS 딥레이서는 2018년 AWS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18분의 1 8분의1 사이즈의 몬스터 RC 자동차하고요 앞에는 카메라가 있어서 입력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합니다. 앞에 하나의 카메라가 달린 클래식 딥레이서와 앞에 두 개의 카메라로 앞에는 물체의 거리를 감지하고 상단에 달린 라이다 센서로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감지할 수 있는 딥레이서 에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로 딥레이서 리그를 개최했습니다. 클래식 딥레이서로 지정된 트랙을 누가 더 빨리 주행하는지 가리는 경기가 있고요. 앞에 놓은 물체를 피해 트랙을 주행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딥레이스 차량과 경쟁을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2019딥레이스 챔피언십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는데요. 먼저 오프라인에서 32명을 선발했고, 각 지역별 서밋에서 우승했던 레이서와 오프라인 포인트로 32명을 선발했습니다. 서울 서밋에서 우승했던 카카오 모빌리티의 김예진 님이 보이고요. 온라인 포인트로 진출한 역시 카카오 모빌리티의 장군수 님이 보입니다. 어, 온라인 리그는 6개의 시즌이 있었고 각 시즌의 우승자와 모든 시즌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18명을 선발했습니다. 저는 포인트 합산 6등을 했고요. 김내웅 님도 7등, 현대카드 전현우 님은 14등으로 한국인 레이서는 총 5명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선발된 레이서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딥네스 챔피언십에 초대가 되었고요. 어, 라스베가스까지 왕복 항공권, 7일간의 숙박권, 그리고 이인벤트 패스와 체리비까지 지원받았습니다. 딥네스 리그는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렸고요. 어, 2019년에 처음 공개된 2019 챔피언십 트랙에서 경기가 열렸습니다. 저는 첫 경기에서 전체 13등을 하였으나 4개의 조로 나눠서 조별 리그를 진행했는데요. 조를 잘못 만나 16강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카드의 현우님이 4강까지 올랐고 카카오모빌리티 장군수님은 8강까지 올랐습니다. 2020년 딥네스 챔피언십은 코로나로 인하여 오프라인에서 열리지 못했고요.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매월 5개씩 열렸던 온라인 리그에서 각 리그별 1위가 챔피언십에 진출을 했고요. 저는 8월에 OA 오브젝트 어버이던스라고 해서 물체를 피해서 빨리 달리는 경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1등으로 파이널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일드 카드로 장문기 님과 김웅래 님도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한국인 레이서는 3명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제가 출전했던 3 2강 경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his round of 32 race pits the number one seed out of group seven, Ray G, against the four seed out of group number two, Nalbaum.me. Ray G, the purple car on the screen, facing off against a 2019 finalist from Korea, Nalbaum in the yellow car. Three, two, one. and they are off look at that start there from n o l b l i'm able to claim the apex of turn one kind of parks ray's car a little bit behind him oh he's fast n o l b o m m e sprinting out ahead he had a great start very clean for both of these developers to this point i think that first turn was absolutely crucial still plenty of time for ray to make a comeback but he's got to be sweating this out i'm counting on having a stable model and hopefully he gets an off track and then i get to overtake him on the off track to make an overtaking maneuver not easy around the real life monaco circuit same goes for the track here in deep racer h uh, well. 아, e 네 이렇게 저는 국내에서 리그에서 유명한 레이지 님을 만나 32강에서 이기고 16강을 진출했고요 하지만 이번 리그에서 3등을 한 대만 선수에게 빌려 8강까지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결승 경기는 8명의 선수들이 모두 같이 출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어, 결승 경기 한번 보시죠. Starting seventh, Carl NAB from Australia, representing the National Australia Bank. Starting sixth, Robin Castro from Singapore, representing DBS Bank. In the fifth starting spot will be Condoriano, racing out of India, representing JPMC. Starting fourth is j a k u m from the Netherlands, representing Relive.cc. Starting third will be Duckworth from Norway, On the outside of the front row will be Po c h u n in CTU and starting on pole, k u e also from n CTU CGI in Taiwan. Let's go. The Grand Prix Final begins in three, two, one. Go Green. Way for our top developers, but look at that move to the inside in turn one. Ho-Chun grabs the top spot t h r o h q u a y but a big pile up a little bit further back oh. in the pack. It looks like as many as five cars involved. Oh, uh, piled up in the back. Look at that carnage, but it's still not cleaned up with the leaders coming through to complete their first lap. Ho-Chun around for the first time, leading by just over a second over q u a y The two teammates from NCTU, Duckworth trailing about two seconds further back. I got lapped. Already on the third lap here, Po c h u n has the lead in the red car and has built a lead of over six seconds over Duckworth. Quay dropping back. Po c h u n spins off track. Three laps complete, working lap number four a d a massive lead here for Po c h u n Nearly 8 seconds the advantage, but Duckworth closing in. That lead down under three seconds now. Ah, uh, still number six. How are you so fast? Pochoon back up and moving again, starting to build that edge. Now around the final corner, taking the white flag and Pochoon is off track. That opens the door. Here comes Duckworth, Duckworth to the point. Just one lap to go. Unbelievable. Such a steady race from Duckworth, but now has to fend off Pochoon. Pochoon on the attack. line up the inside but contact there there's going to be a three second penalty for that oh my goodness duckworth in the clear just one quarter to go slides off track. duckworth in trouble here comes pochoon pochoon across the line in first duckworth gets going in the nick of time and holds off quay that's your top three pochoon your champion in 2020 in dramatic fashion 그리고 올해 2021년도 딥레이서 챔피언십이 열리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인 레이서는 한번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년에 열릴 딥레이서 챔피언십 진출을 위하여 딥레이서를 훈련하고 트랙을 달리고 리그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당연하겠지만 aws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단 검색창에 딥레이서를 검색을 하거나 우측의 주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좌측에는 여러 메뉴가 있고요 리그에 관련된 메뉴, 훈련에 관련된 메뉴, 그리고 훈련과 관련된 문서들의 링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Get Started를 선택을 합니다. 다른 딥네이서 훈련에 관련된 문서도 많지만 저는 여기 문서가 가장 좋았습니다. 개발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딥네이서 엔진에 시동을 걸 때입니다. 이 가이드는 강화학습의 기본사항, 강화학습 모델을 훈련하는 방법, 매개변수로 보상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AWS 딥네이서 리그에서 모델을 훈련하고 레이스를 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강화학습이란 무엇일까요? 강학습은 기계학습의 한 유형으로 에이전트는 좋은 결과로 행동을 취하고 나쁜 결과로 행동을 피함으로써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환경을 탐색합니다. 강화학습은 말 그대로 학습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리워드와 페널티로 리워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반복학습을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다른 유형의 기계학습도 있습니다. AW 딥레이서는 어떻게 스스로 운전하는 법을 학습할까요? 강학습에서 에이전트는 총 보상을 최대로 얻기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에이전트는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며 처음에는 임의의 조치를 취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조치를 식별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와 AW 딥레이서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전트는 딥레이서 차량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차량을 제어하고 입력을 받고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망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환경에는 에이전트가 이동할 수 있는 위치와 상태를 정의하는 트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환경을 탐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본 신경망을 훈련시킵니다. 상태는 특정 시점에 에이전트가 있는 환경의 스냅샷을 나타냅니다. AW 딥레이서의 경우 상태는 차량의 전면 카메라로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동작은 현재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수행한 이동입니다. AW 딥레이서의 경우 동작은 특정 속도 및 조향 각도에서의 움직임에 해당합니다. 보상은 에이전트가 특정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피드백으로 제공되는 점수입니다. AW 딥레이서 모델을 훈련할 때 보상은 보상 함수에 의해 반환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상 함수를 정의하거나 제공하여 에이전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취해야하는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를 지정합니다. 훈련은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시뮬레터에서 이 에이전트는 환경을 탐색하고 경험을 쌓습니다. 수집된 경험은 신경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데 사용되며 업데이트된 모델은 더 많은 경험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AW 딥레이스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운전할 차량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을 시각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에서는 차량의 출발점에서 최단 경로를 따라 결승선까지 이동하기로 원합니다. 환경을 정사각 격제로 단순화 했습니다. 각 사각형은 개별 상태를 나타내며 차량이 목표 방향을 향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드의 각 사각형에 점수를 할당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트랙 가장자리에 있는 사각형을 정지상태로 지정하여 차량이 트랙에서 이탈하여 실패했음을 알립니다. 우리는 차량이 트랙 중앙을 주행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장려하기 때문에 중앙선에 있는 사각형에 대해 높은 보상을 제공하고 다른 곳에는 낮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강화훈련에서 차량은 경계를 벗어나거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드를 탐색합니다. 주행할 때 차량은 우리가 정의한 점수로부터 보상을 축적합니다 이 과정을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차량은 정지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2.2의 총 보상을 축적했습니다 강학습 알고리즘은 누적 보상을 반복적으로 최적화하여 훈련합니다 모델은 어떤 행동이 목표에 도달하는 동안 가장 높은 누적 보상을 가져올지 학습합니다 학습은 처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먼저 에이전트는 지식을 활용하기 전에 가장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탐색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에이전트가 점점 더 많은 경험을 얻을수록 더 높은 보상을 얻기 위해 중앙의 사각형에 머무르는 법을 배웁니다. 각 에피소드의 총 보상을 플로팅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고 개선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에이전트가 좋아지고 결국 목적지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탐사 탐색 전략에 따라 차량은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무작위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함수는 파이썬으로 작성합니다. 매개변수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X와 Y는 환경의 왼쪽 하단에서 측정된 차량의 미터 단위의 좌표입니다. 헤딩은 좌표계 X축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측정된 차량의 방향을 나타내는 각도입니다. 웨이포인트는 트랙의 센터를 따라 배치된 좌표의 배열입니다. 트랙 위드스는 미터 단위의 트랙 너비입니다. 디스턴스 프롬 센터는 트랙 중앙에서 차량 중앙까지의 거리입니다. 이제 레프트 오브 센터는 차량의 중앙선 왼쪽에 있으면 트루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펄스입니다. 올휠온 트랙은 차량의 네 바퀴가 모두 트랙 안에 있으면 트루이고 하나라도 트랙 밖에 있으면 펄스입니다. 스피드는 초당 미터 단위로 측정된 차량의 속도입니다. 스티어링 앵글은 차량의 스티어링 각도입니다. 이 값은 차량이 왼쪽으로 조향하면 양수이고 차량이 오른쪽으로 조향하면 음수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13개의 매개변수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매개변수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원하는 운전 행동을 장려하는 보상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상함수의 몇가지 예와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보상을 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세가지 보상함수는 AWS 딥레이서 콘솔에서 예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해 보고 작동 방식을 확인하거나 AWS 딥레이서 리그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궤도 유지입니다. 이 예에서 우리는 자동차가 트랙에 머무를 때더 높은 보상을 주고 자동차가 트랙 경계를 벗어나면 페널티를 줍니다. 이 예에서는 올휠온 트랙과 디스턴스 프롬 센터와 트랙 위드스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자동차가 트랙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높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트랙에 머무는 것 외에 특정 종류의 행동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으로 훈련된 에이전트는 특정 행동에 수렴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선 따라가기입니다. 이 예에서는 자동차가 트랙 중앙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측정하고 자동차가 중앙선에 가까우면 더 높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예에서는 트랙 위드스 및 디스턴스 프롬 센터 매개변수를 사용하고 자동차가 트랙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보상을 반환합니다 이 예는 보상을 운전 행동의 종류에 대해 더 구체적이므로 이 기능으로 훈련된 에이전트는 트랙을 잘 따라가는 법을 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코너에서 가속 또는 제동과 같은 다른 동작은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세번째 방법으로 대한전략은 자동차가 어떻게 운전하고 있는지 관계없이 각 단계마다 지속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입력 매개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각 단계에서 1.0의 상수 보상을 반환합니다. 에이전트의 유일한 인센티브는 트랙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이며 더 빨리 운전하거나 트랙 경로를 따라갈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 기능은 에이전트 행동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잘 수행되는 것으로 판명된 예상치 못한 전략과 행동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보상함수로 랩타임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으므로 이제 AW 딥레이서 리그에 참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크리에이트 모델 버튼을 눌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봅시다. 지금까지 딥레이서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딥레이스 콘솔에서 훈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델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는 My First Model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훈련할 트랙을 선택하는데요. 우리는 2019 딥레이스 챔피언십 트랙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레이스 타입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타임 트라이얼 i a l 말 그대로 트랙을 완주한 시간을 측정하여 순위를 가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브젝트 c t a v o i 입니다 색이 놓여진 물체를 피해 완전한 시간을 측정하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는 헤드 투 헤드 레이싱이고 다른 선수의 자동차 혹은 봇과 경쟁하여 주행하는 경기입니다. 오브젝트 어버이던스를 선택하면 고정된 위치 또는 랜덤한 위치에 원하는 숫자의 물체를 놓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헤드 투 헤드 레이싱을 선택하면 봇의 개수와 봇의 주행 속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네이블 레인 체인지를 선택하면 랜덤하게 봇이 주행 차선을 변경합니다. 트레이닝 알고리즘은 PPO와 SAC가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 PPO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메터도 변경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일단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액션 스페이스입니다. 올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기존의 스티어링 앵글과 스피드 조합으로 각도 3개, 속도 1로 3가지에서 각도 7개와 속도 3가지로 21개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컨티어스 액션 스페이스를 선택하면 연속된 액션 스페이스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마이 괴라지에서 차량을 구성할 수 있으며 카메라 또는 스테레오 카메라 그리고 라이더 센서를 장착한 차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화면에서 보이는 차량들은 온라인 리그를 참여하여 일정 순위를 기록하며 주는 차량들입니다. 우리는 카메라가 하나 달린 기본 차량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상함수를 입력해줍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리워드 함수가 샘플로 제공되고 있고요 추가로 OA, H2H 용 함수들도 샘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 리워드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기본 60분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보상 함수에 따라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완료하면 현재 진행 중인 리그에 자동으로 제출하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체크 해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reate Model 버튼으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잠시 초기화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훈련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화면을 닫아도 훈련은 지정한 시간동안 계속됩니다. 훈련이 완료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를 볼수 있습니다. 빨간색 라인은 완주일로 대략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100% 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W n 레 s 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보상함수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함수로는 원하는 랩타임을 얻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의 개발자와 공개한 보상함수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2019 챔피언십에서 어떻게 훈련하면 15분 만에 완주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블로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부터 트랙 너비에 해당하는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원과 트랙 중앙 차선이 만나는 점을 구합니다 차량의 헤딩이 해당 점의 방향으로 향하도록 리워드를 줍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주행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분이 공개한 보상함수와 함께 한 가지 팁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이퍼 파라메터 중에 디스카운터 팩터 값을 기본값이 0.999 이지만 0.5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디스카운터 팩터 할인 개수는 예상되는 보상에 대한 미래 보상의 기여도를 지정합니다 할인 개수 값이 클수록 차량이 이동시 고려하는 기여도가 더욱 멀어지기 때문에 훈련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인 개수가 0.9이면 차량이 이후 10단계의 보상을 고려하여 이동합니다 할인계수가 0.999이면 차량이 이후 1000단계의 보상을 고려하여 이동합니다 0.5는 해당 스텝만의 보상만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스피드의 경우 한 가지 속도로만 지정했는데요 저의 경우 1.4 쯤에서 괜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방법을 훈련한 결과입니다 2시간을 주었지만 15분 즈음에서 주행률이 100%가 되었습니다 또한 평가에서 14초쯤을 기록했고 모두 다 100%로 완주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 GitHub 링크가 있지만 AWKRUG GitHub 저장소에도 복사해 놨구요. 추가로 제가 만들었던 보상함수도 있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 AW 커뮤니티 데이가 열리는데요. 이날 오후 2시부터 딥레이스 리그도 함께 열립니다. 트랙은 2019 챔피언십 트랙이구요. 아래 링크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로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레이스 화면을 보실 수있고요 리그에 대한 정보와 참여한 레이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회는 aw s 딥레이서 라이브 플랫폼으로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룰은 한 선수마다 3분 동안 주행을 하며 가장 빨리 들어온 랩타임을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만약 트랙을 벗어나게 되면 3초의 페널티를 주고 해당 위치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엔터 레이스를 하면 여러분이 훈련한 모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기 당일에는 이런 라이브 레이스 플랫폼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주행을 시작합니다. 라이브 경기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